2019년 5월 첫체중 회사원 컨셉으로 직장인 브이로그로 유튜버를 시작한 유튜버 멸치는 1991년생만 3일세라고 해요. 키가 161cm인데 유튜브 시작 당시 몸무게는 34에서 36kg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살면서 최고로 찍어봤던 몸무게는 38kg이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초등학교 때부터 뼈, 해골, 가시, 젓가락, 면봉 이쑤시개, 멸치, 피들스틱 등의 별명으로 불렸다고 하는데 수많은 별명 중 멸치가 어감이 귀여워서 채널명을 멸치로 했다고 해요. 나도 채널명 돼지로 할걸 그랬나? 멸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살이 찌기 위해 별의 별걸 다 해봤는데도 살이 찌지 않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던 그녀? 유일하게 몸무게가 증가하는 게 운동이었다고 하는데 34kg 시절 PT를 6개월 받으며 3.2kg을 증가시킨 적이 있지만 노력에 비해 증가되는 무게가 적어 그만두었더니 다시 34kg으로 돌아왔다고 해요 저는 운동을 해도 몸무게가 늘고 운동을 안 해도 몸무게가 느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튼 멸치는 목표 체중이 45kg이라고 말하며 살을 찌우기 위한 유튜버로 출사표를 던졌어요 멸치의 영상은 잔잔한 브이로그로 배경음악과 주변 소음에는 목소리 나오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직장인 브이로그답게 영상 초반부를 출근을 하기 위해 화장을 하는 장면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이때 로션과 스킨을 골고루 펴바르기 위해 피부를 두들기는데 이때 나는 소리가 은근히 중독성이 있어서 멸치만의 밈이 되었다고 해요. 그녀 또한 이 소리를 두루치기라고 말하며 모음집까지 만들었습니다. 멸치는 가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요. 라이브 방송에서 구독자들의 댓글을 읽으며 소통을 하는 방송을 하는데 직구준 채시나 악성 댓글들이 달려도 항상 거의 웃으면서 받아주고 정도가 지나친 책과 댓글에도 태연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멸치는 가끔 진행하는 라이브 방송에서 구독자들이 로또 번호를 추천해주면 다음 주에 그 번호를 사서 가져오는데요. 구독자들이 멸치에게 로또 번호를 추천해 달라고 하자 로또 번호 6개가 아닌 7개를 추천해 주는 귀엽고 엉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구독자들은 멸치가 추천해 주는 로또 번호를 피해서 구매하면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고 말했어요 멸치는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을 당시 유튜버는 자신의 꿈이 아니고 그저 살을 찌우기 위한 일기 형식으로 시작한 유튜브였기 때문에 직장생활과 공부 그리고 유튜브 세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채널 운영을 잠시 중단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 대학원생 신분으로 돌아온 멸치에게 구독자들은 멸태식이 돌아왔다며 환영해 주었고 이에 멸치도 돌아온 멸태식이라는 영상 제목으로 화답해 주었어요 이후 돌아온 멸태식은 빵디 본자 심으뜸 채널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인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하며 더욱더 인지도를 높이는 계기가 됐어요 멸치는 올리는 영상마다 섬네일의 자신의 키와 몸무게를 기재하여 영상을 게시하는데 이게 또 보는 맛이 있어요. 늘었다 줄었다 하지만 쭉 우상향 곡선을 그려서 2021년 11월 14일 목표 체중 45kg 달성합니다. 습관에 따라 체질이 변한다는 걸 몸소 증명해버린 멸치는 예전에는 볼수 없는 약간 후덕해진 모습과 귀엽게 겹치는 뱃살로 마른 비만형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최근 미드 성형까지 솔직하게 오픈함과 동시에 후기까지 전하며 그녀의 털털한 성격을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MCN 트레저헌터 소속 크리에이터로 계약하고 본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걸로 보였으나 현재는 간간이 심으뜸 채널에 얼굴을 비추고 또다시 가출한 멸태식은 현재 대학원 생활과 유튜브 채널 운영 그리고 다시 직장인 생활을 하며 아주 바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그런지 3개월 가량 영상 업로드가 안 되고 있는데요 아무런 논란 없이 유쾌하고 밝은 에너지와 자신의 꿈을 위한 소신을 보여준 그녀이기에 구독자들은 멸치회라는 팬카페를 만들어 멸치와 소통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은 다이어터 분노 유발자 멸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올리는 영상마다 족족 노딱을 먹어서 순한 맛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우리 구독자분들 재미없다고? 안 봐주시는 거 아니죠?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